풀어가지고, 설탕 음. 먼저 섞고, 계란 음. 중간에 섞고, 풀고, 반주를 찢어서 먹어서, 볶으면, 반전 완성되고, 음. 냉장고에서 한1 0분 정도? 굳혔다가, 마시멜로 싸고, 마지막에 볶고, 위에 커피 올리고, 마무리. 반주 볶음. 헐 먼저 풀어볼게요. 헐!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본가에서 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본가에 오는 날짜까지 물어가지고 맞춰서, <웃음> 맞춰서 사진 너무 잘 찍으셨던데요? 네? 한복까지 아솔찍으로 네. 부산까지 내려갔다 왔어요. 8시 50분에 올리거든요. 그때 바로 보내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거의 손잡스네 <웃음> 네 여기 <웃음> 살짝 팔이 후들거리는데 <웃음> <웃음> 다음 순서 <점점> 원었는지 기억하시나요? <웃음> 아니요 찰탕 넣을건데 보게 1개 넣을건데 계란 은 수분이 급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게 빨리 던져야될까요? 음. 이거 아, 꿀꿀꿀쓸때 네. 다 묶었을때 다 멈추고 들어야겠다 아니요 알고 있었는데 동가에 있으니까 아 직접 줘야 아 해가지고 저번에 당신이 택배로를 집에서 택배로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<웃음> 저도 만들어서 줘야 될것 같아서 다음 제대 같이 치시면 되시고 이거는 <웃음> <요번은> 손으로 톡톡톡 <웃음> 치면서 응. 원래 손에 묻나요? 아니겠죠? <웃음> 이런 식채를 흔들고 손을 담아요 게요이 <웃음> 정도 됐나요? 네저 섞을 건데 가 루가 어느 정도 섞 였을 때 충전, 이나 정리하고 제가 불러 드릴게요 네한오분있나 어? 좀 어, 어디 앉아계세요? 아. <웃음> 프리미어로 하는데 폰 블루로 하다가 응. 핸드폰으로 폰이 진짜 많이 하시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다되니까 단점은 추출이 안 돼가지고 드폰이랑하 뭐, <웃음> 쓰레 빠졌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보고 있어요? 저무기가지고 <웃음> <웃음> 미라가 와가지고 아 수업이 있어서 수업하고 되게 귀엽네요 <웃음> <웃음> 한기가미끄러가자 <목소리나> <웃음> 자 빨리 반응해줘 <웃음> 빨리그 <해. 웃음> 끝이야? <웃음> <웃음> 빨리 반응해줘 짱 신기해 글 끝이야? <웃음> <웃음> 글 끝이야 에. <에이. 웃음> 됐어